저 뒤에 끔 응? 자 반갑습니다 오늘 부터는 정말로 중요한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번에 어, 우리 수리 사주 부분은 그동안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앞선 그 이전의 우리는 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이제 빚 갚으려고 오는, 사는 인생의 그첫 분야의 어원 해석들을 먼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한 시간 뒤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천주경 강좌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천주경 강좌. 그러면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그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수행할 것이며 일반 신도들은 어떻게 수행할 것이며 경제는 어떻게 돼가지고 옥행금부터천부 육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신비의 세계 그 천주경 강제할 때는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범위를 어쩌면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 굳이 학문을 하겠다는 사람은 그 강좌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청부경 논리에 따라서 푸은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계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운명과 숙명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자꾸 푼다는 이유는 그동안에 하나씩, 지난죄에는 신앙과 신앙심에서 풀었지만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못 알고 왔는지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뜻이 자꾸 어떻게 오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으로 이렇게 길을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가버리면 그 뒤에는 이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도 올바로 착 하다가 올바로 할 때는 괜찮은데 만약 잘못됐을 때는 그 뒤에는 답이 없어지푸는 거예요. 답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히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절을 운영하든지 종교의 길을 가든지 이럴 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법문으로서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여기 에 많이 포함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또 강의도 하고 이럴 때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강자들은 우리가 일반 사람을 어? 많이 바라고 이렇게 하는 강자가 아니고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배어서 올바르게 우리는 전달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지 이게 활용을 하라고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그죠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하나의 포기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틀린 것은 이제 고치 나갑시다. 틀린 것은 고쳐야만이 그것이 올바로 되는 것이지 틀린 것을 가지고 자꾸 편법으로 하다보면 그거는 어디로 가지 모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인데 한번 질문을 하자. 운명은 뭐고 숙명은 뭘까? 여러분들 노래를 엄청나게 불렀었거든. 그지? 운명,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게 되면, 운명이라는, 운명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엄청난 운명이 있을 것이고, 숙명이라는 노래 제목을 보면 엄청나게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 물으면, 이제, 막, 막막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이 잘못됐다. 종교의 길을 가든, 내가 기도의 길을 가든, 우리가 이 가르치는 그가정을 가든, 이것을 정의하지 를 못하고 우리가 간다면 너무나, 어떻게,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네, 그지 이것을 말 한마디.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자, 한자는 잘못 찍지만은 우리가 한 적어 보는 겁니다. 이두 개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게 좀 꼬약하지 않나? 여러분들은, 운명 위에는, 운명 위에는 점이 하나 없고, 숙명에는 이 점을 하나 다 찍어놨다는 게뭐 차이점이 여러분들은 안 보이나요? 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타고난 운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으면, 우리, 그 다음 질문이다. 있으면, 운명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 뒤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운명은 운명이다. 이렇게 답, 그렇게 답하면 이제 정말로 고란한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인간에부터 종교에, 종교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종교를 믿는 근본이 뭘까? 근본이. 근본이 인간의 근본이 우리는 곧 이런 운명, 운명이 운명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온 거예요. 이 고민을 해왔지만 우리는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아무런 대응책도 없고 답도 없고 정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이거는 명자는 알겠죠. 이거는 나중에 저번에 풀어줬기 때문에 이거만 알면 되잖아. 그럼 이거 아니면은 운은 운일까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것은 운이 운일까? 우니, 이거는 운 운하면 사람들은 보게 되게 되면 대부분 다이 사진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글자는 움직인다, 운동한다, 돌아간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맨꼬리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운명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냥 움, 이것을 운을 운명이라고 이기하는게 아니다. 운명에는 운수라고 딱 정해놨어요. 운수. 그래서 운을 운이라고 표시, 표시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뭘까? 움직인다는 거잖아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제? 운명은 어떻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한다 이거다 운명은 변한다 어떻게 변할까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타고난 운명이 똑같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분들은 똑같은 삶을 똑같이 여자고 모든 것이 똑같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진행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다 그러면 이 운명은 어떻게 우리는 정해질까 하는 것을 우리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그제? 자, 그러면 이 운명은 우리는, 자, 처음에 우리는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태어난 목적, 내가 태어난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야기하는 시존의 인연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는 인연법의 인연법, 그렇 네. 인연법에서 내가 태어날 때 가장 중요한 인연법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죠? 부모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부모의 인연데, 그렇 자, 이 부모 인연이다. 그 뒤에 우리는 혈족 인연이 있다. 이 형제도 만나고 이렇게 막 만나는데 그 다음에 인연은 우리는 어떤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 에? 아 막, 그런 거는, 그, 뭐, 사주, 그, 술이 사주에서 배우는 거고, 큰 부류는, 우리는, 내하고 관계가 없나? 사람하고, 인연은, 이 부모 인연, 태어날 때는, 이 부모 인연만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인연이에요. 그쵸? 그 다음 인연은 뭘까? 아, 사람은 필요가 없다고. 아니, 외부 인연, 인연 사람은 필요가 없다 했잖아 지금 뭐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또 봐라 또 귀신 영원. 이야기 하지 말아야지 아니 내가 인연 중에는 사람을 만나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인연이 있는 거야 갈길 내가 갈길 내가 갈 길이라는 내가 어떤 길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갈길 인연이 있는 거야 갈길 인연. 이것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술이 사주해서 막 가갖고, 어머, 귀신 인연도 있고, 뭐, 형제도 있고, 이런 자꾸 이제 그 인연이 아니고, 여기서 인연, 부모 인연 하게 되면, 그 속에서는 사람의 인연은 다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나로, 내가 태어나면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자, 내가 가면 편한 길이 있다면,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길에 가게 되면, 이 길은 무슨 길? 가시바퀴. 응, 우리가, 이건 평범한 길지만이는가지밖으로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인생이 괴로운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인연이 뭘까? 할 일. 그렇지. 참 저럴 때는 할 <웃음> 일이.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내가 그 길로 가지만은, 가지만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운명적으로 가야 될세 가지 덕목이에요 내가 태어났으면, 이 길을 선택해서 내가 이 길을 갈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내가 태어난 것을 탓하고 내가 갈 길은 가기 싫고 할 일은 어떻게 힘들어서 못하고 그러면 나는 이 인생은 어떨까? 이 고달프겠지. 이것이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정해져 있지만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타고난 운명은 떠올지라도 이것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운명은 계속 변한다는 거다. 변한다. 이 운은 운이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이거 목숨이죠. 목숨 그제. 그러면 내 목숨은 어떻게? 해? 사람이 죽고 어,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언제 죽을 것인가막 변한다는 거다. 그렇지? 다 아픈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그 병을 전문적으로 고칠수 있는 의사를 만나면 여러분들 낫겠나 안 낫겠나? 낫겠죠? 내 병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이것을 예방을 해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살겠나 못 살겠나? 살겠지? 자 예를 들어갖고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상이 돌봐갖고 못 가게 한 아이들은 어떻게 다 살았잖아 자 그래서 이 운명은 이 목숨은 정해진 게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그러면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해가지고 <웃음> 너는뭐할 일이 아주 따뜻하게 되면 전부 다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는 정해져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나는 이 운명이 변하는 요인은 뭘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명은 어떻게 해요? 변한다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 이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과제다. 그죠?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는 풀어야 되는 과제고. 그러면 이제 숙명을 보자. 여러분들 숙명은 또 뭘까? 운명은 운명이지만 숙명은 또 이것이 뭘까? 여러분들 숙명이라는 노래도 많이 불러봤잖아. 숙명이 혹시? 말 그대로 우리 해석하면 어떨까? 말 그대로 우리 해석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고? 집, 집? 그러니 우리 집, 집이고 이 가족이고 이 울타리다. 그지 울타리 속에서 이것이 뭘까 그러면 이것이 뭘까 사람 백명이 있다. 집안에? 그래보면 정말 곤란하잖아. 사람 백명이 있으면 여자란 말이고. 집안체에 사람 백명이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이것이 노력할 맥자예요. 이노력해 네.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집안에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이 노력하는 것만큼 명이 달라진다는 거다. 숙명이라는 거. 내가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내 명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명은 어떻게 이 똑같은 말이잖아. 운명은 살아가면서 이런 인연법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수시로 변하게 되는 구조에 수시로 변한다. 그러면 숙명은 뭘까? 이 운명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요소가 숙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지사주를 풀때 숙명은 뭐였어요? 몇 가지 있다 했어요? 세 가지.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쪽에서는 청기, 지기, 인기 이런 것을 우리는 풀었죠. 그거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풀었는데 여기서 인연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노력하게 되게 되면 내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바뀌는 것이고 숙명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연법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배웠다 이 말이야. 어디서 왔냐고요? 이것이 숙명은 인연법은 어디 있었을까? 이렇게 공부할 거지? <웃음> 뭐? 말뜻이 아, 내가 운명으로 주어지갖고 내가 태어나게 된 인연법으로 뭐 때문에 태어났을까?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공덕으로. 그렇지, 바로 아, 공덕이야 이게.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이것이 우리는 조상 공덕이요. 응? <웃음> 어? 이것이 업체 공덕이요. 이것이 우리는 기인 공덕이라고 했잖아. 그죠? 나는, 자,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야 되는데, 이 조상공덕은 우리는 어디서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인연법에서. 인연법에서 천도가 돼가지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천도가 돼갖고, 두둥실호를 타고 간다고 했잖아 네. 그쵸 네. 이 공덕이 없었으면 나는 이런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태어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태어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러면 나는 이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나는 중요한 이런 공덕을 안고 왔는데 이 공덕을 전부 다 인간들이 저버리 뿐다는 거다 이 공덕에 공덕이 우리는 인연법이라는 거다. 인연법 그러면 음, 여기 여기는 전부 다뭐 조상 공덕밖에 구먼 <웃음> <웃음> <웃음> 아, 참말로. 이 참다 이 조상 조상 공덕 이 조상 조상 공덕으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나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걸 갚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냥 있는거 여러분들이 돈 빌린거 갚으란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강자가 뭐예요 빚, 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요 나는 어떻게 이런 공덕을 안고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공덕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닦고 어? 내 명을, 명주를 살아가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게 되면 그 운명은 점차점차 바뀌어 갖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공덕다 까먹고 어떻게 지옥으로 우리 다이빙 하는 사람 도 생긴다는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명은 어떻게 이제 이 인연법을 나중에 좀 풀으셔야 되겠지만 은이 인연법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부모들의 이런 신앙심. 여러분들이 신앙심에 대해서 꼭절에 가서 우리 종교를 가져가야 되고 교회에 가서 빌어야 되는 것이 신앙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인간이이 신앙심은 우리 저번에 뭐랬죠? 내가 태어난 이 줄의 조상의 힘에 의해서 내가 올바른 것을 갖추고 있는 내 마음이에요. 내 자로서 자식을 놓게 되게 되면 자식에 대한 염원이 어메나 많겠나. 그죠? 그 인연법이 이렇게 돼서 나는 이 자식들을 잘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빚을 갑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부모가 되는 것은 어떤 자식 자식인데 갚아야 되겠나 받아야 되겠나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그래서 지금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갚는 거 아니? 너무 갚아서 갚다가 봤다가 보게 되면 인생이 다 갚은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갚다 봤다 보니까 인생을 다보내본 거야. 자, 그래서 이래서 항상 빛을 갖게 되는데, 이 빛은 어디 있냐? 이런 빛들을 갚아야 되는 몫이라는 거다. 그럼 이게 빛의 종류는 우리가 다양하게 있지. 그럼 빛의 종류를 풀락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겠나? 종류는? 예. 빚 빛을 갚아야 되는 종류는 어. 8가지. 아니지. 빛은 어떻게? 아, 네. 3, 4, 5, 6, 7, 8, 9를 수리법칙으로 풀어내는 거예그 이때까지는 공개를 안 했지만은, 이 빛에는 정말로 재미나는 빛들이 많이 있는 거예 그럼 9가지 많냐, 3, 4, 5, 6, 7, 8, 9. 게, 했지만은, 어, 아빠지만, 3, 5, 6, 8. 3, 4, 5, 6, 7, 8, 9, 가지지 자, <웃음> 자, 이 빛에는 여러분들이 이 수리사주에서 나오는 뭐 전생의 빛, 인생의 침,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의 빛의 종류에는, 정말로 다양한 핏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그건 수리법칙이고. <웃음> 여러분들이 지금 표운 게. 아,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 사주 하는 거고. 아니지, 인연, 아니지, 인연법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인연재경. 인연재경, 살풀이경, 저 천재, 천재봉양경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이 빚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다. 자기 빚은 자기가 갚자는 거예요. 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 빚은 여러분들이 이 수리사주, 뭐 성격, 뭐 풍수, 성명학, 이런 게 아니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옥현경, 천부육경, 옥현경, 그 다음에 살풀이경, 천재봉강령 속에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들을 경화를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거는. 그러면 거는그 빛을 푸는 데는 우리는 어떻게 수리법칙은 3, 4, 5, 6, 7, 8, 9로 쫙 풀어나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얼마나 재겠나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것이 어떻게? 이게 씨 공대기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소승 공대서 삼소를 팔고 업주 공대에서 삼소를 팔고 이렇게요? 아 있지, 아, 자 삼이서만 짝짝짝 이게서는 짝짝짝짝 이게서는 짝짝짝짝짝 여기서 짝짝짝짝 여기서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음. 짝짝 여기서가 음. 짝 이렇게 아홉 <웃음>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빛 이런 수준이 아니다. 빛만 가지고 빛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빛을 빛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빛을 우리는 풀어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조상공도 업적공도 기인으로 기인의 인연법에서 요, 요, 요것은 인연법으로 오는 거야 인연법으로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나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빛은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전생에 칠선녀인데 진 빛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영혼이 공부를 해서. 팔방에서, 팔방에서 공부를 하고 진 빛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가정에서 그것이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라고 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개념의 윤회는 아니에요. 그런 윤회는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죽고 나면 죽어서 천도가 돼갖 응?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못 가서 지옥세계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오도 가도 못하는 구천 세계를 떠드는 그것이 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풀어나기 위해서 하는 그러면 운명은 항상 변한다. 이것은 운명은 항상 바꿔갈 수 있다. 자, 운명은 항상 개척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개척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죠? 운명이 뭐 바꿀 수 있다 해놓고 부족스갖고 바꾸겠나? 기도해갖고 바꾸겠나? 네. 자, 공부. 공부가 아니고, 여기 설명해놨잖아요. <웃음> 나는 사람이 열심히 이거 노력한다는 거다.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빛 깎기 위해서 빛깎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게 되면 이 운명의 빛을 우리는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빛은 우리는 주로 어디에 있는 겠나? 여기 있는 빛, 여기 있는 빛, 여기 있는 빛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빛은 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빛들이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이 빛은 어디에, 음? 어떻게 디에어 만들어져 있을까? 이것을 나중에 풀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운명에는 확실히 됐지? 확실히 됐나 안 됐나? 그러면, 이 운명적으로 변한다? 내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보자. 이 운명을 바꾸는 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과학적으로 다 풀게 되게 되면, 가는 흐름은 알아요. 요렇게 가게 되면 요런 식으로 다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풀었을까? 이 운명 주기로 풀었다. 그제? 내가 타고난 그것은 운명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운명은 이런 것이요. 내 살아가는 운명은 이런 것이요. 자 그러면 나와 가장 중요하게 펼쳐져 있는 환경은 뭘까? 이것이 우리는 가운 주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단 나의 이런 운명 주기에 따라서 내가운에 미치는 영향을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정답. 자, 가운, 가운 주기를, 어, 이렇게 풀게 되게 되면, 이 가, 이 가정에 의해서, 가운 주기를 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애군 주기를 풀어내게 되는 거다. 이거는 우리는 가 애군이 아니고 가액주기 가액주기를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가액주기를 풀어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로 인해서 자 여러분들 이 가액주기를 풀게 되게 되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 인연법에 있어 힘든 이유는 나에게 이유가 있는가? 다른 사람인데 이유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증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담하기 위해서 이 사람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거지만 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가온 주기와 카액 주기를 그런데 다른 건안 배우고 가온 주기하고 카액 주기만 알려고 눈이 반짝반짝한 거 있지 그런데 지금은 안가겠죠 공부를 열심히 기초를 다하며 <웃음> 아니 기초도 모르면서 답만 하려고 하는 이 스승 때문에 지금 망친 거야 이 모든 공부들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가오는 누구지? 가정의 운 응? 가정의 운 이것을 가액은 가정의 애군인데 이것서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 가염주의와 가액주의예요. 그런데 기초를 열심히, 어리가빚 갚으러 가는 인생하고 육경회를 열심히 보는 사람은 다음에 가르쳐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내가 출석 체크해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한 사람은 가르쳐 줄 것이고, 안한 사람은 안 가르쳐 줄 것이고. 자, 빨리 정리 차려갖고. 이, 뭐 10, 10분 전에서 벌써 30분 다니고 끊으라 했잖아. 그리고 50분이면 30분 됐지.